상단에서 디자인 탭에서 목록 상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하면 마법사가 실행이 되죠. 근데 마법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고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체크가 안돼 있으면 목록 상자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도 마법사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법사가 뜨게 하시려면 자세히를 누르시고 반드시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드래그 하시면 목록상자 마법사가 뜨게 됩니다.